안녕하십니까 지금 한 일주일째 고민이 많고 답을 못 내려서 동네 한 바퀴 나가보려 하는데 오늘은 주저리 주저리 한번 이야기하고 싶은게 있습니다 러시아 코로나 현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건데요 우선 우리집에서 한1 0 0 m 떨어진 한 150m, 200m 떨어진 공원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해했는지 한번 한번 가보려 합니다 이쪽의 공원도 참 오랜만에 나와 보네요 한 5년 됐나? 그만큼 안 다녔다는 얘기겠죠 사람들은 오늘 주말이 돼서 많은 것 같고 쌍크 페테르부르크 오늘의 날씨는 영상 3도 입니다 춥지도 않고 사람들이 이렇게 이 사람들은 개를 좋아해 가지고 아... 여름이었으면 벌써 여기는 배경이 참 좋았을 텐데 이렇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 약한 200m 떨어진 곳에 이런 공원이 형성되어 조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의 코로나 현황은 상황은 백신 접종률 자신들의 그 백신 있죠 스푸트니크 V 그 다음에 스푸트니크 라이크 지금 40% 조금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 YTN 뉴스를 보니 러시아 사람들이 자국 백신을 믿지 못해서 저기 크로아티아 가 가지고 모더나나 화이자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걸 맞아야지만 다른 타국에 가는 거에 대해서 그 제약이 많이 없으니까 근데 저도 그 고민에 빠져 있죠 외국에서 맞고 와버릴까 안 와버릴까 근데 답이 안 나옵니다 그 이유는 결정해서 가는 거 문제가 없는데 가기 위한 과정이 참 힘들어요 이원 이쁘게 깨끗하게 관리했네 러시아의 대도시나 소도시에 가면은 저렇게 알수 없는 상징 상진. 상징적인 뭐탑 같은 것도 많고 동상도 많고 참 많아요 참 멋있어 아유 참 고민입니다 고민 아까 코로나 상황 얘기하다가 3000% 빠졌는데 지금 전 세계의 확진자가 보면 미국, 뭐, 브라질, 인도, 러시아, 뭐, 러시아가 탑5 안에 들는것 같은데, 그다 이유가 있습니다. 마스크를 안 써요. 그리고 러시아는 참고로 최초 코로나 발생이 됐을 때 2주 전 국민 자가격리 들어간 이후에는 그냥 위드 코로나로 그때 진행이 돼버렸어요. 또 문제는 러시아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 마스크가 별로 효능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확진자가 많아지는 거고 또한 타인을 배려하지 않아요 우리 의 한국 문화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가 타인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쓰고 이들은 그런거 없습니다 그리고 자국 백신도 신뢰를 안하고 솔직히 뭐 저도 신뢰를 안하지만 지금 백신이 백신을 접종 안 해가지고 12월 1일서부터는 진짜 무슨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도태되게 생겼습니다 지금 현 상황이에요 러시아가 참 답답합니다 하, 그래서 밥은 나왔는데 갈팡질팡 하고 있는 상황이죠 백신을 17일날 스푸트니크 라이크를 예약을 해 놨는데 맞을까 말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나에겐 효능이 없어요 아, 저한테는 필요가 없는데 레스토랑 같은 데도 가야 되고 어디도 가야 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럴 수가 없어요 안 맞으면 그리고 상트페체르 부르크는 고령자들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백신을 맞게끔 해야 된다고 선언을 했더라구요. 뭐 잘한 거지? 뭐 스푸트니크 스프, v 가뭐 좋던 말던 라이크가 좋던 말던 라이크 같은 경우는 맞아도 외국에서 인정은 안 해줍니다. 다 알아보니까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거죠 지금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참 무슨 뭐 좋은 비영화 찍는 것도 아니고 참 답답합니다 하, 보시면은 이 사람들이 접종자가 아닌데도 이렇게 다 마스크 절대 안 씁니다 절대 안 써요 탑이 무엇에 대한 용도인지 자세히 모르겠으나 뭐 없는 것보다 낫겠지 않겠습니까? 수영하지 말아라 여기에서 여름에 여기서 이제 분수 막 물이 치고 철철 넘치죠. 저거 보십시오. 뭐 마스크는 개뿔 뭔 마스크야 마스크는 마스크 쓰지 마. 참고로 여기는 바다가 아닙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저 사람은 저기 금속탐지기로 돈 주고 앉아있네 어딜 가나 있구만 어휴 커피 한잔 마셔야 되겠네요 겨울에는 원래 안 여는데 오늘은 열었네 따뜻해서 그런가? 대단한 나라야. 설탕을 세개 넣고. 신나게 돌려줘 커피를 원래 안좋아하는데 자방커피가 최고입니다 커피는 까부치노 부튼보 까부... 많은 사람들이 여기가 핀란드 많이니까 바다로 착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 바다가 아닙니다 짜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고 저물 끝에 부분에서 100m 까진 가도 허리까지 옵니다 허리 깊지도 않고 이게 무슨 나무지는 인 모르겠지만 이게 자연적인 건 아니겠죠 동원 잘 해놨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우리말에 있는데 러시아는 참 중간중간에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잘 버티네요 고로 바라는데 러시아 백신이 빨리 WHO에서 인증을 받았으면 좋겠네요 이러다가는 제 계획이 차질이 생기고 가는 곳마다 코를 무진장 쑤셔대게 생겼습니다 코 쑤시는 건 문제가 아닌데 그 절차가 짜증나는 거죠 아참 정말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 참 억울합니다 억울해 하늘도 억울해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 최고의 고지가 보이네 고지 이야 저 고지를 어떻게 또저 고지를 어떻게 또 넘어가야 됩니까 참고로 러시아는 빼째르에는 산이 없습니다 여기는 다 평야 늪 그래서 풍경은 그렇게 이쁘진 않습니다 아유 화장실 또 있네 여기 화장실 갔다 와야 되네 뭐야 30루블이야? 아니 오줌 싸는데 500원을 준단 말이야? 야 대단한 나라다 대단한 나라 무슨 오줌을 싸는데 씨. 50루블 아 30루블 이게 30루블이 한국도로 한 480원 490원 정도 합니다 화장실은 이렇게 생겼는데 이걸 5 0 0루블 주고 오 아니 500원을 주고 500루블을 500원을 주고 소변 봐야 하니 참 대단합니다. 아유 30 루블 갑자기 환율로 500 원이라는 얘기 들으니까 500 원이라는 계산이 딱 나오니까 아깝다. 아유 그냥 노상 방뇨 할 걸. 제가 말씀드린 고지가 여기입니다. 한800 곳이 되나? 이게 상태에서 제일 높은 고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알프스 부럽지도 않네. 매우 높은 이 언덕을 올라서 저 전망대 보이지 않습니까? 뭐 로자 후토로 부럽지 않고만 마스크는 안 쓰고 음 축하해. 아 힘들다. 마구하겠다. 아, 저 전망대. 초록색으로 해놓은 전망대. 멋있네. 아, 전망대에서 올라가 봐야지. 이건 뭐야? 이건 뭐, 뭐 케이블카야? 이거 타고 내려오라는 얘기인가? 아, 최고. 최고의 전망대. 야. 허이다 보이네. 야. 아, 저 광활한 대지 초원. 야. 여기가 제가 하는 곳의 최고의 거지입니다. 높은 거지. 아, 힘들다. 나고할 뻔했습니다. 올해 러시아의 소치 아들레르 까잔 그 다음에 여러 주변 도시들을 가보고 했는데 상황이 점점점점 점점 좋아지는 게 아니라 상황이 점점 악화되는 것 같습니다 뭐가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이상해 아 이제는 이 마스크를 안 쓰면은 허전해요. 나가게 되더라도 마스크를 제일 먼저 챙기게 되고 그다음에 나가는 게 귀찮고. 어, 어린 친구가 잘하네. 예전에는 좀 청소년들 있더니 오늘 애들이 판을 치네. 야, 잘한다. 실패 나중에 풀선수까 되겠지 열심히 해라 오늘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을 딱두명 봤습니다 어떠한 70, 80대 노인분 부부 지팡이 들고 뭐 노인분들이 더 위험하니까 마스크 쓰는 건 당연한 건데 결론은요 기초위생 마스크 같은 거잘안 쓰고 나돌아 다니고 이러니까 코로나 공화국이 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여기는 같이 살아야지 예전서부터 같이 살았지만 같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주저리 주저리 머리도 복잡하고 해서 동네 산책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해 봅니다 낚시하네 고기가 잡혀? 서커스를 보러 갈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